안녕하세요. l p a 참가자 최연수입니다 노예, 은 음. 아. 강동구 선수의 그 즐겨치는 예술고 있잖아요. 네. 예. 아, 이거 지금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. 멘트가 <웃음> 똑같네. 저거, 저거 몇번본 거야. 어. <웃음> 자, 그리고 지금 웰뱅 피닉스 구단님이 이 장소에 와 계세요. 아. 미래 팀리그 입성을 위해서 본인 아. 어필을 딱. 한... 어? 오늘 기회 아닙니다. 어, 부단히 때 맞이하고 있어요. 예. <웃음> <웃음>